식품위생법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이 최초로 공포된 연도는 언제냐 우리 학과 설립 연도와 같습니다 우리 학과 우리 학교 설립 연도와 같습니다 1962년 뭐 이건 잊어버리지 않겠지 그죠? 다음 법을 만드는 식품위생법을 의결하는 기관은 어디냐? 국민의, 국민의 대표 기관,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법을 갖다가 이제 법을 집행을 해야 되잖아. 시행을 해야 되잖아. 그 시행은 누가 하냐? 행정부, 그러니까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장관 등등 이런 행정기관을 통해서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은 우리가 크게 나누가 행정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이 자 법을 만드는 입법 기관 얘기가, 입법, 입법,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자, 입법 기관인, 자, 입법, 크게 나눠서 사법, 행정, 이렇게 나누잖아. 자, 입법 기관은 국회고, 사법 기관은 법원입니다. 대법원, 그러니까 법원, 입법, 사법, 그다음에 행정, 그러 행정부서가 행정부서, 입법, 사법, 행정 이 크게 세 축입니다. 입법의 최고 대표자는 국회의장이 될 거고 사법부의 최고 대표자는 대법원장이 될 거고 행정부의 최고 대표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나라를 대표를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이 입법, 사법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삼권분립이 되어 있잖아. 그렇죠? 응? 그런데 입법부라는 사람이 그냥 대통령 수하에 있는 정도의 역할밖에 못한다.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 자유민주주의에서 대통령 명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 나라가 바로 돌아가겠나 안 돌아가죠 그래서 이 권력을 이렇게 서로 견제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기관에서 법을 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최종적으로는 그 법을 누구가 공포를 하느냐 하면은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공포를 합니다. 대통령이 그래서 대, 대통령이 국회에서 법을 아무리 잘만뭐 만들어서 보내더라도 법 공포하지 않으면은 다시 돌려 보내서 다시 법을 한번 법다운 법을 만드세요. 이렇게 거부권을 발,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거부권을 가졌으면은 처음 법원 과반수로서 법을 만들 수 있지, 그지? 근데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은 그 법원 다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은 지금 어느 당이 3분의 2 이상 국회의원을 확보했다 이러면 모든 법 만들 수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에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엄청나죠? 응? 굉장한 권력이 됩니다 3번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내용은 무슨 내용이 있느냐 자, 1번, 건강기능식품, 뭐, 정의, 이거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이 하나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국민영양조사 및 지도도 국민영양법이 있습니다. 국민영양, 국민건강정진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학교급식, 이거는 학교급식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식품안전관리인정기준, HACCP, 그러는. 음? 약자로 뭐 HACCP를 줄여서 핵섭이라고 얘기를 부르는데 정확하게 우리 말로는 자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입니다.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 다용은 식품 위생법의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에 대한 내용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 5번에 고연량 저영양식품의 영양성분 기준. 자, 이거는 어린이, 어린이 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법, 그리고 무슨 특별 이렇게 붙어져 있는 법이 보일 거예요. 특별법이 우선입니다. 법이, 여러 법이 있더라도 특별법이 최우선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특별 법이, 어떻게 보면은, 막강한, 응? 법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4번. 식품위생법의 근거를 둔 하위 법령은 뭐가 있느냐? 자, 답은, 1번이 답입니다. 앞쪽에 봤을 때, 식품 등의 공전,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은 식품위생법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은 뭐 원산지 표시 이거는 원산지 표시 이런 법이 있습니다. 학교 급식 학교 급식 법이 있습니다. 그다음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은 맞는데 학교 급식 영양 관리 기준은 학교 급식 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식품 위생법 시행 규칙은 식품 위생법에 근거를 두지만은 이게 먹는 물 수질에 관한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이거는 먹는 물 수질에 관한 뭐이 법령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 영양사 국가시험 시행 기준 영양사 국가시험 시행은 어느 법에 있을 것 같아요. 영양사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무슨 법일까? 영양사에 관한 국민영양관리법 국민영양관리법. 자, 국민영양관리법. 옛날에는 국민영양관리법 만들기 전에는 식품위생법의 근거를 뒀습니다. 다음. 자, 식품위생법의 목적이 뭐냐. 식품위생법. 자, 1조 목적이 나와 있다. 그 목적이 읽어 보자. 이조 정의 꼭 읽어 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내용입니다. 자, 답이 5번입니다. 그죠 자,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 방지.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다 한다. 다음. 자, 식품 위생법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 자, 용어 정의 이거 꼭 읽어 봐라. 그다음 이 문제 나온다면 이런 형태의 문제가 꽤 자주 나올 수밖에 뿐입니다. 그래서 틀렸는 건왜 틀렸는지 찾아내야 됩니다. 답은요. 답은 6번의 답은 4번입니다. 일단 식품위생이란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용기 포장 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자, 세 가지 항상 나옵니다.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 나머지 자다 틀렸어. 다른 문제 다 틀렸어. 왜 틀렸을까? 이걸 이제 자기가 찾아내라. 아시겠어요? 틀렸는 부분을 수정을 다 하세요. 다 틀렸어. 자, 수정하시고 그 다음 7번 식품위생법에 정의하고 있는 식품은 식품의 정의입니다. 사람 섭취하는 것 모든 것 식품인데 단 아플 때 먹는 의약은 제외하고 이겁니다. 의약은 제외하고 나머지 틀렸는걸 왜 틀렸는지 찾아내시고 그 다음 8번 자 8번 중요합니다 식품위생법에서 정의한 식품첨가물에 해당하는 것은 식품첨가물 자 첨가물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자, 식품을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 맛을 갖다가 달게 만들다든지 맛을 좋게 만들다든지 착색 색깔을 입힌다든지 있던 색깔을 하얗게 표백을 시킨다든지.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하는 물질을 우리가 식품 첨가물이라고 하는데 자이 경우에 플러스 알파 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은 기구나 용기 포장을 살균 소독하는 데 사용돼서 우리 음식 식품으로 온갖올마올수 있는 물질도 포함한다 자 이 단서조항이 하나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구용기 포장을 우리가 살균소독할 때 살균소독제 쓰잖아 그 쓰고 남아있는 양이 남아있다면 식품으로 만약에 옮겨옵니다 그러면 그 물질도 식품첨가물에 해당된다 이 말이야 8번이 그래서 문제 다양한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은답은 여기에 착색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하는 물질, 식품 첨가물이다 2번이라고 지금 되어 있고 나머지들은 답이 틀렸어 왜틀렸 자, 찾아내도록 하세요 다음 9번 식품위생법의 용기 포장에 대한 정의로 오른 것은 자 용기 포장 용기 포장이 뭐냐? 자, 답은요. 5번인데 이런 뜻입니다. 우리 그냥 사용하는 그대로입니다. 그 보세요. 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넣거나 사가지고 그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같이 주고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바로 포장이나 용기 포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용기 포장. 10번. 식품 위생법에서 영업 그러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영업이 뭐냐? 자, 영업을 정의했을 때 자, 정의했던 내용을 읽어 볼게요. 자, 영업이라는 것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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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농업, 수산업에 우리가 식품을 식식그 식품이나 뭐 식품에 해당되는 걸 채취하는 이런 거는 제외해준 제외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그다음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자 한편 일회용 물컵, 숟가락, 젓가락, 이쑤시개, 위생종이 등의 제조업이나 물, 수건의 살균, 소독업은 공중위생법의 규제에 해당됩니다. 자, 공중위생법입니다. 그냥 일회용, 뭐, 물컵, 숟가락, 젓가락, 이쑤시개, 뭐, 위생종이, 우리 많이 쓰죠? 이거는 식품위생법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공중위생법의 규제를 받는다. 그냥 공중위생법도 어기면은, 이제, 일단 우리가 식당 이런 쪽에서 사용을 하지만 그 잘못 어기면 그거는 식품위생법이 아니고 공중위생법. 그래서 위생사 시험에 공중위생법이 위생사 시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중위생법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는 바로 이 영역은 위생사들이 직무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그 내용. 그래서, 자, 10번이 지금 얘기하는 답은요, 영업의 식품위생법 상의 영업에 해당되는 것은 자, 답은 식품 포장 판매. 자, 이게 답이고, 나머지는 달걀, 뭐, 우유, 차규, 달걀 생산 우유, 차규, 조개류, 채취. 이거는 앞쪽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농업과 수산업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외 예외 그 다음 일회용 숟가락 제조업은 공중위생법 규제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식품포장 판매 이거는 식품위생법의 영업에 해당된다 다음 11번 마찬가지 식품위생법 정의에 의한 식품위생 위생 대상은 뭐냐 앞쪽 문제와 똑같아요 자, 답은 5번 식품포장, 식품조리기구 자, 그 다음 12번 집단급식소 정의 자, 집단급식소 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영리입니다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적으로 음식을 공급하는 기숙사라든지 학교, 병원 그 밖의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로 상시 1회 50명 이상 식사를 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이렇게 딱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1번 영리 목적으로 한다. 벌써 틀렸지. 그치? 2번 특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게 답이니? 그죠? 특정 다수인. 그러니까, 기숙사에 있는 사람, 특정한 사람들, 학교, 뭐, 병원, 딱, 특정 다수인이잖아. 그죠? 어떤 식당에 뭐, 불특정 다수인이 왔다 갔다 하는, 이거는 집단급식소 정의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상시 1회 10명이 아니고 50명. 50명. 대중음식점 아니고 대학이나 뭐 병원 등 급식 시설은 해당되겠지 그죠? 그다음에 설치 운영자는 식약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가 아니고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자 특별 자, 집단 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허가사항 아닙니다. 신고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뭐, 특, 특하고, 이거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거 계속 나와, 나와요. 얘기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걸 약자로, 특, 특, 뭐, 시군구, 이렇게, 특특시군구, 이렇게 약자로 얘기를 할게. 자, 특특시군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 됐고. 다음, 13번. 자, 집단급식소에서 식단이 뭐냐 정의가 되어 있어. 식단. 자, 식단 정의가 아, 집단, 자, 법제 2조에 보면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집단급식소에서 식단이라는 정의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급식 대상 집단의 영양 섭취 기준에 따라, 영양 섭취 기준에 따라 음식 1억, 그 다음에 식재료, 영양 성분, 조리 방법, 조리 인력 등을 고려해서 작성한 급식 계획서를 식단이라고 합니다 답은 5번이잖아 그죠? 자, 이렇게 정의 정의 꼭 나옵니다 이 정의 명확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 14번 자, 식품위색법에서 정의하는 기구 기구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답은 뭘까요? 1번 도마입니다. 도마예요. 자, 밑에 보니까 뭐, 뭐, 호미, 탈곡기, 피자박스, 뭐, 플라스틱병,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기구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기구 정의를 어떻게 법에서 했냐 하면은, 법 2조에 보면은, 자, 기구는...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거나 또는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 식품 첨가물에 직접 닦거나 기계, 기구나 그 밖의 물건, 물건, 을 그러니까 그 밖의 물건들을 우리가 전체 다 기구라고 이름을 부르자 그런데 단 앞쪽에 우리 단서조항 농업수산업에서 식품 채취하는 데서는 기계, 기구 그밖에 물건들은 제외 농업수산업 관련는 거는 제외 그 다음 식품, 식품 첨가물을 넣거나 사는 것으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주고 받을 때 건네는 물품은 기구가 아니고 용기 포장이라고 앞쪽에 우리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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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식품을 추적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도록 한 관리가 있을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식품 추적 식품 이력 추적 관리. 다음 16번 자 식품 등 왜 이게 등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식품 등 그러면 아까 얘기 앞쪽에서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다 포함해서 식품 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취급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 보면은 이게 규칙제 2조에뭐 별표 1 그러면서. 그, 이 내용도 사실은 다 읽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나왔으니까, 문제, 이 문제의 답은 뭐냐. 위생적으로 취급해야 되는데, 어떻게 취급해야 되느냐. 답은, 자, 5번. 식품 등 보관, 운반, 진열 시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게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정답되는 것이 이렇게 상세하게 좀 길게 나열했는 부분이 정답일 확률이 조금 높지 응? 안 그래요? 그 다음 식품을 분할 판매 가능한 식품은 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할 가능한 식품 나머지 분할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4번 일회용 다류, 이거는 분할 가능하다. 근데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법제 3조, 규칙제 2조, 시행 0도 아니고 시행 규칙에, 규칙에 별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읽어봐야 된다. 이 얘기거든. 솔직히 이렇게 막 별표에 나와 있는 거 문제 내버리고 하면은 맞출 확률 확 떨어집니다. 뭐, 그래도 방법 없어. 뭐, 좀, 보고, 그래도 한번본 문제라면은 아마 맞추기가 음. 확률이 높아지잖아. 그래서, 자, 식품 등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서 분할 가능한 식품으로는 컵, 라면, 일회용 다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서 판매할 때, 이때는 이런 것들은 분할 가능한 식품이다. 분할 판매 가능한 식품이다. 자, 이렇게. 뭐, 이, 이런 문제는 뭐좀 풀어볼 수밖에 뿐이다. 그 다음, 18번. 이제 벌칙 나옵니다. 자 식품 위생적인 취급 기준에서 칼도마를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자 과태료를 매길 텐데 1, 2, 3차 과태료 나옵니다. 그죠? 자 이것도 보면은 별표에 나옵니다. 법규칙 2조 별표 1. 식품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서 칼도마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위반 150만 원. 과태료 처분에 처분을 한다. 자, 지금 얘기하는 여기에 과태료 하고 벌금하고 차이가 뭐냐? 과태료는 이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이고요. 벌금은 사법부에서 나오는 사법부에서 나오는 제재 벌칙입니다. 이거는 행정부의, 그냥 뭐 시장, 뭐 시, 군, 구청, 이런 쪽에서 행정부에서 나오는 벌칙이고요. 과태료. 벌금은 사법부에서 법을 위반했을 때, 법을 위반했을 때 나옵니다.